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암모니아 관련된 대장주 열 종목과 주식시장에서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채널이 그동안 시청자가 뭐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채널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 암모니아 관련주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조선쪽. 또 차, 또 정밀화학 쪽, 또 건설 관련된 종목들 이 많은 종목들이 있, 있,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낫다 못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번 어 대표적으로 추려서 한 10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 이 주식채널이 생각하고 있는 어, 가치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주식투자도 나무를 심는 것과 어, 거의 뭐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의 생애 주기가 있고 인간도 생애 주기가 있고 건물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모든 과정을 겪는 게이 기업의 생애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 먼저 내가 이 투자할 기업이 씨앗에 해당하는지 이 씨앗은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창업기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어떤 놈이 바라야 될지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씨앗을 뿌려서 그 중에 어, 싸게 나는 놈, 또 썩는 놈, 또 싸게 났다 죽는 놈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게 나서 어느 정도 어, 묘목이될 때까지는 가장 높은 어, 이,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 이 씨앗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고 있죠. 이런 이유는 어, 창업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아직 이제 신생아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씨앗에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이 이제 묘목입니다. 묘목이나 모종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놈런 이제 성장기에 바라가 확실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튼튼한 놈을 골라서 이 놈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또 열매도 몇 개씩 달죠 이러면서 성장하지만 을 오랜 기간을 참아야 됩니다. 어, 이런 그 하지만 또 이런 성장기에 있는 놈은 열매보다는 자기의 성장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장기의 종목을 고를 때는 굴기가 줄고 튼실한지 잎사귀가 뭐 광합성을 잘해서 또 많은 또 이런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잎사귀를 달고 있는지 벌레나 해충에 강한지 또 열매는 잘 달고 수정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 모종을 사죠. 그래서 어 이런 성장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제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물론 씨앗이 있지만 어 그리고 이다 자란 나무죠. 이 성숙기에 접어든 나무에 투자를 한다면 어 이러면 끝없이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 언젠가 성장이 멈추고 그 뒤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열매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놈은 이제 성장은 못 하지만 매년 더 크고 많은 열매를 준다면 이것도 좋은 투자죠.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 이런 걸 기업에 예를 든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같은 경우 상속 문제가 걸린 기업들 하나 외에도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크게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 이런 그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갤러리라는 이제 분사를 하면서 불, 분할돼서 이제 나오면서 이 하나 그룹주 중에 하나 갤러리가 최근에 이제 부각되면서 올라오죠 그런 이유도 어 이런 자식에게 더 집중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최악의 투자입니다 이 고목나무에 투자하는 것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 썩어가고 있는 나무는 아닌지 과일 몇개 배당 몇푼 준다고 해서 어 지금 뭐 일, 이 년째 주구장창 오르지도 않은 않고 썩어가고 있는 나무에 투자하고 있는 어, 이런 기업이 아닌지들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진입 경쟁자가 생겼다든가 외부 요인이라든가 뭐 악재 어,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어 배당 몇푼 주고 일, 어, 이년 동안 계속 오르지도 않는 이런 썩은 나무에 투자하고 있는지 성장이 다된 상태 에 있는 기업인지 이런 걸잘 선정해서 투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이 제가 제일 존경하고 있는 또 주식 투자계의 거장이죠. 46세에 은퇴하고 어어이이 이 현업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세상을 바꾼 게임 체인저,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대형주보다 성장성이 큰 중소형주에서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거는 세상에 없던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에 투자하라는 거죠.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게 전기차보다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가장 이제 핫하고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요처가, 최대 수요처가 뭐 전기차죠. 지금 각 가정에 보급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로봇, 앞으로 로봇도 마찬가지로 노동력 절감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로봇 시장의 규모는 이 전기차 규모의 현재까지는 10분의 1 정도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정복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고 또이 영원한 또이 숙제죠. 이 석유 에너지에서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변환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될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에너 친환경 에너지원 쪽.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죠. 이 서비스 쪽에서는 AI, 이 세상에 없던 이런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AI 쪽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비해서 2차 전지가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가려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이 수소차 또 수소연료 전지 분야는 아직 이 묘목이나 씨앗 정도 위치해 있는 어,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소 종류 한번 특징 전 시간에 이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 수소, 부생 수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천연가스를 주성분으로 해서 천연가스를 주입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이 단점은 있지만 이 수소 발생량의 현재 그레이 수소가 96%가 다 이런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그래서 이 포집 기술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포집 관련된 주뭐 코트레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죠 뭐 이런 그린 수이 블루수소 관련된 종목은 이제 포집 기술 탄소 또 이런 탄소 중립 뭐 요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가 앞으로 우리가 이 발전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수소는 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 수소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을 통한 통해서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 방식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또 풍력 쪽 이런 기업들도 어 그린 수소가 뜨면 어, 이런 기업들도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어 현재 가장 이제 이상적인 어 현재 현실적인 건 이제 블루 수소가 대안으로 뜨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요런 쪽 기업들도 어 이 어느 정도 이 성장성이 좀 부각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산업의 밸류 체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한 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전해를 해서 암모니아를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 그린 수소는 이문 아래쪽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운반을 쉽게 하고 쉽게 하고 또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로 이 변환을 시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질소죠. 그래서 이 수소와 질소와 화합물이 암모니아입니다. 이렇게 이 생성된 암모니아를 운송을 하고 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변화를 하죠. 이 암모니아를 수소로 변환하면서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소 그래서 이게 이제 밸류 체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 암모니아 얘는 이 수소는 어떠냐 하면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수송 저장 취급이 또 매우 까다로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게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이 암모니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영하 33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그래서 암모니아로 이 수소를 변환하면서 운반을 쉽게 그래서 어, 이 또이 장기 운송을 또할수 있는 이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이 암모니아 자체로도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아주 그 친환경 연료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암모니아 관련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는 대우조선해양 요 밸류체인 중에 운송 부분에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친환경 그, 어, 이선박만 이제 운항을 할수 있는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원료로 한또이 이 이런 또 조선 쪽 수주가 또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 대우조선 해어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에 있고 어,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두산이라든가 이 대우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진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좀 무겁고 이 두산이 가 11조, 얘가 2조 8천억대의 규모입니다. 시가총액은. 그에 반해서 이제 TK 또 SK가스 요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죠. 건설은 지금 뭐 최악의 업종이죠. 거의 뭐바닥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낙폭이 가장 큰 놈이 DL입니다. 퍼는 3배 수준에 있고 또 원익이 또 남해, 롯데정밀, SK가스 요런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은 이제 고배당 주는 종목들이 많죠 SK 가스 쪽 오프로테, 뭐 5% 대, 롯데정밀 5.9 정도 어, 이런 배당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아까 이 성장기에 있는 종목들은 이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성장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 배당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해서는 좀 위험하고 하지만 또 배당까지 주면서 성장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또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면 또 성장과 배당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살펴보실 암모니아 관련주 사업내용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서 이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고 지금은 뭐 가장 좋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는 이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 고점에 한번 이 보다는 했지만 좀 이렇게 윗꼬리가좀 달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원체 좀이 60만 주의 거래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거래량을 터트리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hd 한국조선의 양이 세계 1입니다 hd 나 대우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최근에는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암모니아를 사용한 이 선박이 어 있지는 않습니다.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이3사가 모두 2025년 상영화를 목표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TKG 캠스 국내 질산 시장의 90% 가량을 이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암모니아 합성에 필요한 이 질산이죠. 어, 이 성장은 뭐 5%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한번 거래량을 터트렸고, 그 다음 거래량이 줄면서 어, 버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SK가스, LPG 에콰소유가스 1위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이, 이 수소 복합단지를 25년까지 이제 구축할 예정이고, 또 청정암모니아 수소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SK 에코플랜트와 뭐 이렇게 그닥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산은 뭐 원전 관련 주죠 또 폐배터리 관련 주또 수소 액화수소 플랜트나 수소 터빈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에도 투자 중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적자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보시면은 뭐 요런 그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 얘는 동아시아 1위의 암모니아 유통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셀러로스 계열 제품 생산하고 있고, 이 매출 구성을 보면 암모니아가 34% 정도, 염소가 비중이 좀 높고, 셀러로스 27%, 이런 매출, 매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또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방분해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롯데 케비칼입니다.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보시면 지금 이제 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52,500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0일선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발전 연료전지 기자재 제조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80%로 1위 기업입니다. 두산 퓨얼셀 얘는 지금 뭐 37,000원대죠. 여기서 이렇게 좀 꺾였습니다. 이 과거 고점은 4만 원대고 남해화 얘는 무기질 비료 1위 기업이고 또이반도체형 암모니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비료 중에 KT, KG 케미칼 정도가 뭐 우수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얘도 21년도 비해서는 100% 정도 증가한 순익을 보였지만. 어 아직 비료또 이런 암모니아 관련돼서 어, 이렇게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워닝머티리얼스 얘는 반도체에 관련 주고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증착공정에 사용하는 암모니아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특수 가스 전문 업체입니다 실적은 뭐 9% 증가한 순이익을 보였지만 어, 이 속한 업종이 반도체 주다 보니까 흐름은 이제 반도체를 따라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에 닿을 때마다 이렇게 좀 꺾이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원익입니다. 범한퓨얼셀 신규상장주죠. 수소 충전소 관련주고 또 지금 울산 창원에 이 수소 충전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보면은 뭐 화물차용 또 버스용 이런 수소 충전소를 어, 이 관련주가 이 범한퓨얼셀이고. 실적은 뭐 그렇게 나빴습니다 24%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주식가도 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흘러내렸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정도 버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DLENC 탄소포집 암모니아 관련 주고 이 DLE가 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카본코입니다 얘가 탄소포집 그리고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산 파워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공사로도 수주했었고 사우디에 암모니아 설비를 준공한 이력도 있습니다. DL이 실적은 뭐 34% 감소했지만 주가는 반토박이 났습니다. 지금 뭐 어, 거의 6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하락해 있었던 DL입니다. 지금 뭐 3만 원대를 더 이상 어, 하락하지 않을지 여기서 좀더 반등을 할지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모니아, 또 수소와 관련된 암모니아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